전신당 연희에 계십니다 오늘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넵 <웃음> 이 여자는 뭔가 마음이 가난할 것 같은 사람이야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마음이 조금 가난하다 되게 많이 불쌍한 게 느껴지고 이 사람은 계속 자기 몸뚱이로 자기가 굴려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항상 곡절이 많았을 것 같은 사람이야 처음부터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조금 우회곡절이 많았을 것 같은 여자 근데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약간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왠지 딱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라고 말할 것 같은 여자 있잖아. 딱 그런 이미지일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아. 뭔가 껍데기만 있는 사람 같아. 음. 그러니까 자기 게 없, 없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알지? <웃음> 그럴 것 같은 여자 있지. 그래서. 음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되는데 뭔가가 내가 세워놓은 게 있어서 내가 뭔가 읽어놓은 게 있어서 말을 못할것 같은 사람 그래서 조금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 그리고 감정이 풍부해서 음음 음. 그럴 것 같은 여자 음 이용 잘 당할 것 같은데 음 이용 잘 당할 것 같고 마음이 너무 갈대야 음 흔들리는 게 많아. 응, 결정하는 것도 내 결정이어도 그걸 잘 못할 것 같은 사람 있잖아.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누군가 의지해서 가야 될것 같고, 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잘못 놓을 것 같고, 또, 왜냐면은 이 사람은 외로움도 많고, 정도 많기 때문에, 또, 힘든다고 하면은 그것도, 어, 모른 척 못하고, 내일처럼 공감해주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래. 음. 그 음. 할만해. 어. 그, 응. 어. <웃음> 그... <응>. 아, 잠시만요. <웃음> 아, 그러면 응. 그이분 각오는 좀 어때요? 이분 각오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조금 음. 음... 장여같이 내가 꾸리고 가야 됐고 내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될것 같은 사람이 있지. 음, 그랬을것 같은 사람이라 해야 할까? 작년? 음~ 작년같이 내가 뭔가 세워놔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보살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것 같고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음~ 음~, 이제 앞으로는. 음 앞으로 봤었을 때는 음, 뭔가를 세워 읽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 내 거가 아닌 것 같은 음. 만들어진 건지 만들어져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힘이 약하다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약하다. 고 느껴져. 음. 이분은 아까 음. 뭐 자기 선택 같은 거잘 음. 못한다 했잖아요. 음. 뭐 신앙심 같은 거좀 깊을 음. 수 있는. 신앙심에 기대서 살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음. 음. 그러니까 홀라당 잘 넘어간다는 거지. 귀가 팔랑팔랑 거릴 수 있다라는 거지. 음. 한 번도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를 해봤었을 때 뭔가가 결과가 안 좋아서. 음, 자꾸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의존해서 풀어가는 식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있는 을있 사람 음. 음, 좀... 치고 나간 힘이 좀 약하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뭐더 위로 올라가서 음. 아니야 똑같아 아, 음. 그냥 계속 음, 그냥 고자리 고자리 음. 한 앞으로 3년 동안 그럴 거 같아 음. 음. 음. 그러면 더더 음. 뭐,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음. 좀 어떤 걸 조심해야 돼? 요 이 사람은 늘 사는 것도 연기처럼 살것 같은 사람이라서 사람을 못 믿는 게 타고났어 응~ 그니까 기질적으로 사람을 못 믿고 의심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그거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소리고 사람도 한때는 믿어봤다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라 얘기겠지 그래서 자기 힘으로 뻗어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그 외로움 때문이라 그게 조금 고쳐져야 될것 같은 사람이야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딱 이거다 하면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도 괜찮은데 자꾸 막 여러 사람들의 막 그런 거를 물어본 것 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그게 조금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자꾸 원망이 되거나 좀 자꾸 탓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위해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가 있어. 그게 실패든 아니든 하는 없어야 되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가 그래. 조금 여리여리하고 되게 애기 같아.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좀 봐주세요 할것 같은 사람. 음. 그걸 갈구할 것 같은 사람. 보여.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잊어야 될것 같아. 응. 응. 응. 구설도 타고 났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응. 봤었을 때는 항상 사람들과 이렇게 있었을 때도 뭔가 눈빛으로 신경전을 보내는 그 사람들 어딜 가나 꼭 있다. 음, 이 사람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약간 남자를 봤었을 때 꽂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좋아라 할것 같은 사람이고 뭔가 힘들어도 내가 뭔가 책임을 져주려고 하면서 뭔가 그게 나오는 거지. 음, 뭐냐면은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금사빠가 많아 한마디로 그 소리야. 음, 음. 구설은 항상 있어 어딜 가나 이 사람이 잘못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항상 나와. 그걸 좀뭐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나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해야 돼.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나를 물어봐. 음. 음. 보는 눈이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매여. 사람한테 매이고 뭐한테 매이고 조금만 잘해주면 그런 줄 알고 어. 그래서 의심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음. 음. 만약에 이 분이 음. 남자라면 음. 어떨까요? 아 남자라면 답답하지. 남자라면 너무 답답하지. 음, 남자라면 은뭐 뭔가 치고 나가는 힘은 있겠지만 뭔가 막 뭔가가 시키는 것만 잘할 것 같아서 음. 답답해. 음. 지금도 뭐 시키는 것만 잘할 거야. 네. 음. 음. 이분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음, 음. 이분 지금 영부인 정건이. 음. 땀, 땀, 땀. <웃음> 아니 이분이 팀 클럽이 응. 있는데 응. 대통령 응. 그 동성 같은 게 국가 비밀이잖아요. 응. 근데 거기에 계속 올라온다고 해요. 응. 그래서 응. 좀 화제가 돼서 응. 봤었어요. 응, 응, 응. 근데. 응. 응. 만약에 정권 결과가 달랐다면은 그 부부 사이가 음. 다를 수도 있을까요? 응. 음. 어떻게? 정권이 달랐다면 어렵게 말하지 말고 쉽게 음, 말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음. 그 부부 사이가 지금처럼 똑같을까요? 음. 달라지죠. 보여지는 게 중요한 사람은 맞아 그래서 음, 그것도 이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야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달랐다면 버릴 수도 있었을 거야 응. 현재는 좋아요? 좋아요. <웃음> 좋아야지 아니, <그냥 웃음> 아, 아, 아. 좋아 보이지는 <웃음> 않아 그냥 쇼윈도 부부 같은 느낌 있지? 딱 그거요. 음. 어떻게 거짓말 못하는데? 아니, 그냥 막 말하셔도 음. 돼요. 응. 그래. 그렇다니까. 아 답답하네.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자꾸 간제가 보이는구나. 응. 간제가 보이고 어, 간제도 보이고 머리도 아파야 되고 음, 몸도 성치않아야 돼. 골골골골 80이야 몸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도 약한 사람이고 음, 그래서 강,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어. 이분 최근에 그 악세사리 응. 논란이 있어요. 응. 그 악세사리 차고 나온 게 육천만 원짜리가 이제 허. 그 재산 신고가 안 됐는데 응. 그쪽 이제 김관희 씨 쪽에는 아무튼 그 지인한테 뭐 빌렸다가 했나 아무튼 막아 <웃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응. 나는 지금. 음.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듣 듣지 음. 그러니까 안 듣는 척을 하는 거겠지 음. 다 이런 것들을 다 듣는 사람이야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연연해하는 사람이거든 음. 음. 절대로 티안 나게 뭔가를 못할 거예요 다들 통나요. 응. 음. 무송 논란이 엄청 많잖아요. 음, 음. 어떻게 보이세요? 음, 예전에도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있어요. 음,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음, 하나에는 믿을 구석이 있어야 돼. 뭔가 확신도 해야 되고 확실을 해야 되고 음, 내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있다고 봐. 음, 있다고 봐. 그 마지막으로 뭐 조심해야 될 거나 아까 얘기했는데 관제가 계속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잦은 아픔 음. 몸 관리 잘 하시라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음. 그 이분이 음. 약간 후리한 이미지 같은 거, 소박하고 후리한 이미지 같은 거를 되게 이미지 메이킹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은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는 게 맞아 내가 아까 첫 마디가 거 그거 뭐지? 뭐라 그랬지? 내가 아까 그랬는데 뭐라 그랬나? 그그세 보이려고 안 했나? 응. 아무튼 이 사람은 이미지 메이킹이 있는 사람이야 응. 두 얼굴에 있어, 없지 않아 응.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취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응. 어쨌든 간에 있다